g o o 입니다굿애프터 o 이거 아세요? d 리 f 에서 나온 2 2호 25호 d 이네요 처음 지금 개봉해서 써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돼 있다가 여기를 조 o d afternoon. Good afternoon. Good a f t e 이 n o o n 이 o o d 통들으면툭 떨어졌겠죠 천천히 차분하게 작셔라작셔라 적셔라 이대로 놓고 한번 그어볼까요? 좀 있어야 되나봐요 보 그래도 이거는 보통 스펀지형 스펜하고는 달리 모필형이기 때문에 어우 기분 좋은데요? 오늘의 주제인 부모를 한번이 불펜으로 진행을 해볼까 해요 부모 오. 여태까지 쓴 불펜 중에 제일 낫네요 부모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쓰는가 이 안에 숨겨진 그 뿌리는 무엇인가 를 알아보는 것이죠 여기 써 있는 이 글씨가 바로 먼 옛날의 부모라는 글씨입니다. 그것이 자 볼까요? 이거, 이렇게 요은 어 거라서 게으이 손으로 손으서좀더 손으로 이건 손자이 손으로 손으로 손손이로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손으손손 아버지는 엄한 존재다, 이거죠. 그래서, 목니 들고, 엄부. 그래서, 엄부 자모라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엄하고, 엄부. 엄부 자모의 슬라에서 그리고 자비로우신 어머니. 어쩌다 그 아버지와 엄마의 그 대표적인 상징이 이렇게 됐죠. 엄부 자모. 나도 엄했던가 생각해보면, 음, 글쎄요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의미에서는 좀 벗어나야 될것 같아요 자부는 안 되나요? 아버지는 자비로우면 안 되나요? 엄마는 엄마면안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틀은 이제는 지워져야 될 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몽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의 그 척도 잣대 척도 자척자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바로 세우기 바로 세우기 자식을 바로 세워주는 존재 아버지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이걸 꼭뭘 들고 있으면 그게 매해야 되나 이런 서진일 수도 있고 홀일 수도 있고 자이 하나 예를 들어서 윤 자가 있습니다 윤 이것도 이 손이죠 손에 뭐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이렇게 이거 이것이 뭐냐면은 잡니다. 우리가 뭐 윤어하여 준다 하는 것은 아이 건물 뭐 준공을 윤어합니다. 즉 통과한다는 의미를 말해요. 이건 자를 들고 재 보면서 어, 철근이 몇센지고 어, 두께 몇 c 지 이거는 통과. 바로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 윤어해 주는 입을 임금 및이 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 군은 꼭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임금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윤어해 주는 존재. 뭐이구자 항상 사람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바로 세워주는 존재 바로다, 바로라는 것이 무엇인가? 네, 바로 빠르게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효율적인 네. 그래서 올바로 옳고 빠르게 이런 뜻이에요 올바로는 올 올은 요읗 히읗 들어가죠? 읗은 빛입니다 그리고 조화로움이에요 하모니에요 하모니 왜냐면 천지인이 하나로 딱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그게 조화로움이고 하모니를 이룬 상태거든요 그래서 ㅎ 들어가는 모든 글자는 성스럽습니다 빛이 나죠 옳다 좋다 이런 의미가 쓰이는 거죠 잠깐 제 아내가 저를 부르네요 나 방송 좀 하고 내갈게 방송 중이라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못자는 이 못자는 왜 이렇게 쓰느냐 비슷한 글자 하나 틀리면 안 되는 글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쓰면은 말못입니다말무뭐 하지 물론이고 물론이고도 마찬가지지만 물말 물자 뭐 비슷하게 쓰이는 겁니다. 물론이고 말할 것도 없이 뭐 이런 얘기죠. 뭐 하지만 어떤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나눠져 있죠 분명히 왜 나눠져 있느냐 이게 무슨 모양이냐 찾아봤더니 근원이 바로 이 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 우선 여자 이것이 고대의 여자죠 지금의 이것이 고대의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쓰죠 약간 옛날에 이렇게 좀더 옛날에 이렇게 여인이 두 손을 앞에 모으고 무릎을 긁고 앉아있는 아, 우아한 모습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점은 뭐겠어요? 점 이게 바로 어머니를 상징하는 젖가슴입니다 네. 젖가슴에 유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상징 젖참 엄마라는 것은 만마하듯이 이렇게 먹을 것을 음식을 공급해주는 존재인 것이 가장 이 물질 엄마의 핵심이거든요. 또 정신적인 엄마는 정신적인 양분을 또 공급해 주겠죠.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썼다는 거. 엄마는 길러주고 먹여주고 거두어주고 아버지는 올바로 세워주고 때로는 엄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건 한자로 풀어본 것이고 한글로는. 한글로 나눠서 하죠. 우선 한자로만 이렇게 부모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글은 또 어떤 위대한 의미가 있는지 그거는 다시 제가 또 다뤄볼게요.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시는 날이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